도해버리기 어딨어? 화면 보여주는 거 이거 보여요? 왜 내가 만든 와플은 이 따위야? <웃음> 나 이거 진짜 너무 억울해 이거 그거 합친 거는 생각보다 괜찮음 괜찮지? 색 닦혀서 첫 판에 킬하신 거 곱하기 5천 원 만큼 미션 드리겠습니다 띠뒤 없이 무조건 1코인 콜! 오! 바로 에펙켜 도전 외친 판한판 인정이니까 일단은 그러면 손을 풀어 한두세판 풀고 하자 미션 할때저 님들 지갑 다 털어먹었어요 아마도? 지가 털럭되며 털어봐요 좀 뒤졌다 뒤졌다 털어봐요 좀크 뒤졌다 뒤졌다 나손 풀면 그냥 바로 조진다 뒤졌다 이건 어쩔 수 없지 가운데갈 거인 안돼 아 야야야 야, 야, 잠깐만 나는 중 그리치 나가겠네 배포지 아우야 노우, 노우, 노우. 어, 안 보여. 어머. 어 잠깐만. 야! 이, 야! 안 돼. 지금 애인 보니 힐당 만 원에도 킹전 자산 되겠군. 만 원으로 솔로 도전. 오케이. 리포? 뭐야? 아 제발. 아 이거 이거 타기 싫었는데. 어, 뭐야? 왜안 탔어? 아니, 슬라이딩 했는데 왜 안타졌어? 아이고 안돼! 미안해 레이스야 내가 너무 못했다 아이! 비켜 아니 뭐야 여기 아니! 자 이번판 도전 오케이 가자 도전 야! 왜 그만이야! 야! 이거 <웃음> 총도 못먹겠다 야 주먹으로 하겠는데 이러나? 아니 개바지 저기요 아니 저기요 저 야! 야! 이거 내먹고 야! 아 까비 딱총 득템 나이스 이렇게 아 위로 갔네 아 이거 올라가는 거를 모르는데 오야 수류탄 에번데와 수류탄 진짜 개 에반데? 끝났다 안돼! 안돼! 하하사아나 <웃음> <사안이. 웃음> 근데 약간 변명해도 돼요? 나 지금 좀 중요한 연락이 와가지고 나이것 때문에 집중을 잘 못했어 진짜 이거 변명이라 들릴 수 있는데 나 진짜 중요한 연락이 왔어 이은키 모닝 요정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1코 <웃음> <게일코> 더 드림 1코 <웃음> 더 주신다 했으니까 제가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! 솔로 도전 찐막 그럼 1킬당 15,000원 귀기 찐마코 아니면 1킬당 만원인가요? 그런 건가요? 감사합니다 천원원 고맙습니다 <웃음> 아니 여, 여쭤보는 거예요 사람이 양심이 어디가 있어? <웃음> 갑니다 1킬당 15,000원 도전! 도전 도전! 가요 가요 음, 거기도 있는데 스타이소에도 있더라 뭐냐? 나이스! 좋았다, 우리 팀 없이 너무 좋았다 목탱인 어디갔냐? 목탱인 어디갔냐? 나이스! 아싸! 한팀더 있다, 아니야? 야, 1 5데를 킬, 너무 달다. 아, 네, 지안 열려? 아 맞고 있구나 아크스타 투착. 투착. 클러스터 클러스터 나갈 안녕 이러나, 부착해버리기 나이스 모았다 뭐야 쟤 뭐봐요나 잡게 해줘. 안 돼! 안 돼! 왜안안 돼? 왜안안 돼? 안 돼? 왜나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돼? 왜안 쟤좀 아주 총 쏘는 거야. 떨어졌네. 저쪽에 목표가 있다. 저기도 있는데. 오케이. 그게 먼저 봐 아, 이러면 오, 잠만 이거 너무 앞으로 붙어 있네. 우리 팀이 마 커스맨에 스나라. 오! 안 맞. 간다이이거고가아라 살린다 미라지네 아니 이걸 못 맞췄어 나는? 사람이 아니네 와한대다 맞아 어떡하냐? 어떡하긴 벌 어떡해 붙어! 크립트였어 드론 걸릴 거야 분명히 위로 가나 봐 오. 아 님! 그걸 왜 달고 와요? 아닌가? 내가한게 아닌가? 아, 얘가 달고 온줄 알았네 녀석. 아이고, 아파. 라카 n 쌤 진짜 개금긴 하다 금 지금, 지렸습니다금네 둘이 라스트인데 밀러 가금안 돼? 지재지키리가 지금, 을 버렸나? 내꺼? 꾸레이바, 꾸레이바. 저 크레이버 개못 쏘거든요? 크레이버는 샷건! 나이스! 크레이버는 <웃음> <웃음> 샷건! 야호! <웃음> 나이스! 나이스! 예! 예! 예! <웃음> 아 너무 기분이 좋은데? 저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. 뭐를 기다리고 있냐고요? 나이스! 정산. 정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? 맞아요? 감사합니다. <웃음> 사실 아까는 킬당 5,000원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15,000원까지 올린 저의 이 설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, 감상문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. 감상문이요. 짧게 표현하겠습니다. 짧게 표현하는 감상문 기다리겠습니다. 퇴.